싱겁네 상당히 아 근데 상대가 내 수학자 엄쳐갔는데 신원 도용으로 어? 미션 각 나왔냐? 첫 번째 시작 카드 기원사 현재 손에 있는 카드 필리 절대 아니죠 불가사리죠 그 다음에, 댁에 있는 카드는 넣었기 때문에 모드레시죠? 오케이, 정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손에 있던 카드 기원사죠? 첫, 첫 팩. 현재 손에 있던 카드 뭘까요? 던드레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댁에 있는 카드는 바로바로 눈땀꽃 만들기입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사제? 건 저도 할수있었 사제가 한 댁만 1티어가 아니죠? 지금 나가사제도 1티어고 훔치기 사제도 1티어고 퀘스트 사제도 1티어인데 지금 그냥 사제가 해먹는 메타라고 봤대 현장 청소가 있다면은 풀클리어가 되는데 3호를 신원도용을 했다 혹시 축복도 신원도용 했나요? 이런 씨발 미친 사람인가? 아니 나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인가? 아니 잠깐만 이게 이게 상대방 손패있는걸 먼저 선택하잖아 신원도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 먼저 할 걸. 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지, 이거? 니 이게 그. 빅사제가. 그냥 땅차 가야 되나? 가자, 그러면.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도 오늘 풀튜브 보고 왔는데 일일 나오는 거 없... <목소리가> 요딴 사기를 당해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하하 <목소리가> <목소리가> <웃음> 어어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웃음> 아니, 어떻게 저런 콤보를 그냥 말도 안 되게 하냐 이 말? 최악의 니아 주방장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니 아니, 아 방어는 조금 괜찮네. 여기 양념 좀더 줘. 뭐야, 이가 뭐야? 왜왜왜왜이런 왜 거야? 아, 고발로 막으려고. 그리고 처이라도리될 때가 있죠. 나왔어요. 잠깐만. Holy <목소리> 이이 전사는 못쓰는 바로 그 카드 래오야 오케이 너무 양심없이 플레이하면서 솔치히 그죠? 쓰레기 뭐, 뽑았네 가자 진짜 그나마... 안 돼, 안 되지 않나? 지금... 이걸 또... 얘를 근데 내야 돼, 지금. 얘를 대야돼 그래서 확정이 아니야